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살아보니 빚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또는 빚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건축설계와 건축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보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위 부자라든지 아니면 또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든지 과연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빚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텐데 오랜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또 그동안의 직장생활과 해외생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빚에 대하여 담고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아마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남긴 말이 있죠. 바로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만큼 빚은 무섭다는 것으로 심지어는 집안의 빚 때문에 몸도 팔려가는 시절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공포에 가깝다니 정말 이제 웬만하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궁화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할부 구매 또 학자금 대출로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등으로 오히려 대출이 우리를 유혹하니 그야말로 빚을 권장하는 사회로 빚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좋은 빚과 나쁜 빚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빚을 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빚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에서도 이 세상에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빚과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빚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빚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사실 공부를 위해서 또는 전세자금이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 또는 모기지론 사업자금 대출 등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투자나 생산 관련 대출로서 가치창출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보다 많은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빚은 투자를 통해 미래가치창출의 기대상승과 더불어서 세금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지와 같은 빚은 제융자를 통해 낮은 이자로 투자 극대화의 효과 또한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채들은 차후 길게 보면 삶의 풍요와 불을 가져다주는 좋은 빛인 것이죠. 다음은 빛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한다? 이 말은 제가 30대 중반 사회 경험도 없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제 사무실을 임대해준 여자 건물주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분은 당시 저보다도 10살가량 나이가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성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이 말은 잊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사람이 태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빚이 있으면 그 돈과 이자 때문에 늘 긴장한 채 열심히 뛰게 되는데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서 태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계속 몰려와야지 긴장한 채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떨어지다 보면 느긋해지기 마련이고 나태해지는 것이죠 또 언젠가 방송에서 봤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80이 다된 노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좀 어렵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쫓기듯 살다보니 차라리 다른 잡념 없이 이만큼 잘 살았던 것이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네 번째로 빛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물론 위에서 한 이야기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태평하고 느긋하게 더욱이 빛도 없이 남에게 쫓기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서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어디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좋은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인생이란 항상 순탄하지 말은 않다는 것은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빛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며 잘만 사용한다면 학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 등은 더 많은 가치 창출이나 미래를 위해서 더욱이 요즘처럼 나라나 은행이 대출을 권장하는 세상에 그 옛날 어른들이 말했다는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고지식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은 굳이 빚이라고만, 즉 나쁜 빚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단정적으로 좋은 빚이라면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는 부채로서 빚의 굴레가 되어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빚은 갚으려고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자산을 만들어준 자금이 부채든지 자본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쓰고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이죠. 회사의 경우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주주로부터 돈을 출자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빚과 채테크 합성인 빚테크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빛을 줄여나가는 재테크와 빛을 내서 하는 재테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물론 가급적이면 빛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들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빛더미 위에 올라앉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준이라면 하는 일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아보니 빛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또 두번째로는 좋은 빚과 나쁜 빚 세번째로는 빚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한다 네번째로는 빚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또 다섯번째로는 빚은 갚으려고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이 자칫하면 빚을 권장하고 합리화하라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년이 훨씬 넘게 살아오면서 또 직장생활과 해외생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빛이란 하기에 따라 계단도 될 수가 있고 또 디딤돌도 될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선배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오늘날은 신용사회라는 명문을 내걸고 빚을 져서 계속 소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사실 빚은 안 지는 게 최선이고 만약에 빚을 졌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내로 하되 최대한 빨리 갚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고 적어도 돈은 무서운 것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맹목적인 희망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을 꿈꿔서는 안되며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하고 가급적이면 빚을 지지 않는게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참고 영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